임신 2개월, 권금희 씨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9주 3일 됐었네요. 2.8cm. 남편 동우 씨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우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크레인 수리 기사인 동우 씨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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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고아니까이씨 사망하셨다고. 그토록 바랐던 아이도 보지 못한 채 동우 씨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우 씨는 크레인을 고치던 중 안전띠를 묶어 두었던 와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동우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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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한 상, 차단하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이제 여기 고인과 함께 그때 네명이 올라갔었는데, 어, 그 천정 크레인 높을 때는 천정에도 신호수를 한 사람 두고 또 지상에도 신호수를 두 사,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날은 어, 천정 크레인에 지정됐던 신호수가 올라가지 아, 않아요. 동국재강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국재강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임원진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히왔어요 합의금에 처벌 불언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뭐그러게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야 이 돈을 주겠다. 변호사 비의 아끼시고 합의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금희 씨는 서울의 동국제강 본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동국제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사망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이동우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동국제강에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화성시 화일약품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7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진 중대 재해 사고였습니다. 오자마자 나는 바로 아들을 있는지 여기 장 영안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아들을 바로 바로 오자마자 볼수 있는 지 알았더니 아들이 안 보여 우리 아들은 어디있어 내가 그렇다니까요 형사들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병실에 네, 있는 줄 알았죠. 사망자는 스9살 청년 김신영 씨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만신창이 됐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막 유리 파편이고 머로 맞아가지고 무릎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막침계전 낭언같이 제가 보니까. 신영 씨는 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곰살 맞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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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일약품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상 분명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했나 이제 사과를 와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책임자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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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교반기입니다 뚜껑도 없었고 자동 멈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살았겠죠. 간단해요, 여기 옆에 다. 여기 네. 옆에 비상정지 스위치, 있어요. 스위치, 여기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여기. 그것만 눌렀으면 살았어요. 이 부분이 비상정지 스위치 여기 있는데. 예. 그런데 말렸을 때는 이걸 눌릴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온가 이게 이렇게. 안전작업 표준서에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유민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그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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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30살 청년 손민혁 씨. 지난 2월 전에 없던 극심한 피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손에 속이 메스껍더라토 토화, 하고 싶은데 토는 안고 처음으로 고그 이제 기사시집가가지한거 그냥 자고 싶고 그냥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진료를 받은 결과 병명은 독성 간질환. 간 수치가 470으로 일반인보다 11배 넘게 높았습니다. 온몸에 피부 발진도 생겼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발진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혁 씨가 다니던 김해의 대응 아르헨티 노동자 13명과 이웃도시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한테서도 유사한 독성 간질환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아 r 티와 두성산업은 모두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피해자들은 모두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척제입니다. 금속의 표면에부대 있는 기름을 제거하다 보니까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신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물질은 자업 환경 측정을 해서 노출 기준의 50%가 초과를 하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가스를 빨아들이는 국소 배기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두성 같은 경우는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던 거고요. 예, 아, 네, 대응 아렌티 같은 경우는 국소 배기 장치는 있는데 성능이 미달됐던 거예요. 창원 지검은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 산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증세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응 아렌티 대표 이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죠, 이건가? 진짜 똑같이 두성이랑 똑같이는건데 두 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집이 안 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는 집. 더 억울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대응 아렌 t 는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고 승인받게 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의 메신저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울고 그랬어요, 막. 진짜 화장실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웃음> 내가 화장실 가는 거니 누가한테 이야기해야 돼? 조장들이 다 남자니까, 관리자들은 다 남자거든요. 내 회사에서는 많이 간다. 체크해야 된다. 회수 체크해가지고 막 진짜 회수 체크했더라고요. 아, 어, 표가 있었, 어요 표가 있었어요. 회수 체크한 표가 있어요. 누구는 몇번 몇번 가고 한번 아. 가면 몇번 동안 있나요? <웃음>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아렌티 노동자들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22년 비판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8시부터 하자고. 회사에서 공문 보내면 무조건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마다 개최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되니 와지못해서 회의는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회사 바쁘다 하거든요 나가버리 안건들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죠 저희는 노동자들이 안전점검을 하려면 별도로 조퇴나 추가를 쓰게 했습니다 안전점검 한번 돌아보자 먼저 문제점 있는 리랑 같이 돌자 싫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저희끼리 돌아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막 와갖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현장 직원이 너안부장이 현장에 안전상태를 점검하겠다는데 너왜 그러노? 이랬다 했다면 나중엔안 되니까 112에 신고를 하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퇴했잖아요. 저희가 조퇴를 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거거든 조퇴를 했고 연차를 썼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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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해 안 되시죠 이건 이해 안 되시죠 회사에 불이 이해? 났어 네. 불을 꺼야 되니까 바로 뛰어갔거든요 그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생산장은 자리를 이탈했다 그 우리불 끄러 왔다산부연이라 조사도 해야 된다 왜불 난지도 원인도 알아야 된다 그 사인 찍고 하니까 승인은 안 했는데 왜 이동했냐 자기 자리에서 불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경고장 날아왔어요 공문도 날아왔어요 회사에 공문이 직접 왔어 당시 사측이 보낸 경고장입니다 교부 사유는 현장 안전점검 중단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R&T가 PD 수첩에 보낸 답변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의 전단계인 연기 발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R&T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측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주성산업은 기소하고 대응 아렌트는 불기소한 이유가 뭘까.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기소했고 의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등 성의를 보이던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의상은. 우리가 뭘 큰소리 칩습다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당당해가지고. 대흥 RNT의 최고 경영자 유진수 회장. 충효의 대학을 설립해 충효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유진수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흥 RNT 화학약품 중독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 저장에 노동청에서 네네. 전공률 조사해 봤거든. 네. 한그 공격 말고는 네네. 아무도 생겼다 이아그 안에서는 어? 가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거는 그 네. 그그그그 한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일까? 대표 발의자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MBC 에서나왔데 예. 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법인데도 유가족은 다시 거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 뱃속에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금희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후지부지 넘어가면 그냥 아빠가 일을 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말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빠가 왜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고 엄마가 그걸 너의, 너한테 너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